50 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199건이고 월세가 194건 보시다시피 매매를 해서는 안되겠다 좀 기다려 보자는 식의 매물이 50건에 나와있고 거기서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세월이 지나면 조금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약 400명이 전세와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고가 대비 50%, 60% 하락했던 아파트들이 일부 거래 금액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나마 뭐 30%, 40%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송구는 45%, 47% 최고가 대비 하락했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메인의 수승구에 범호동이나 만촌동은 아니지만 시주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성알파시티아 이것인데요. 일단 최고가 대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698세대, 청수는 최고층이 29층, 그리고 2019년 건축이 되었고 건설사는 동아주택입니다. 예전 2017년도 금액은 최하가 300억에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 평균적으로 8억대의 거래가 되었어요. 그것도 평수가 2 6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건자의 2월에 달 거래되었는 게 4억 7천 4억 7천에서 4억 중 후반대 거래가 된것 같고 27평 B타입 거래량은 없습니다. 35평 A타입 1 7년도에 가격은 최하 3억 4억 3천 그리고 최고가는 나홀로 11억이고요. 평균적으로 최고가를 보면 은 9억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건자의 5억 9천 5백, 그리고 뭐 6억 초반대까지,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 것들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고요. 35평 B타입 마찬가지 1 7년도 가격은 4억 6천,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서 하락대에서 9억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로 거래가 없고, 38평 B 타입 D타입 거래 가 없고, 39평 C타입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래가 많은 35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자에 거래되는 금액이 5 9 5 0 0의 6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가 현재 3억대까지 반토막이 났고, 그 전자에는 그래도 5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는 48건, 전세는 28건. 계속해서 금액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각외로 매물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성구를 얘기하면 병호등이나 만촌동 얘기를 많이 하고, CG는 일부 외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액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뭐 8억 9천에서 9억대 그리고 나홀로 11억을 찍었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평균적으로 35평이 8억 후반대에서 9억대까지 가고 27평, 26평이 최고가가 7억대, 8억대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래는 거의 또 19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대부분 갭투자나 투기 세력의 일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월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정거림코아 에듀파크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392세대 그리고 최고층은 30층, 22년 6월달 거의 신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삼정기업 그리고 매매는 31건에 전세 8건, 매물은 많이 나와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갭투자나 투기세력이 들어갔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32평 B타임 같은 경우 거래량이 없이 건자의 48,500 그리고 최고가 나홀로 6억 1,300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32평 A타임 마찬가지 예전 최하 금액은 3억 9천 그리고 최고가도 5억 1천 그리고 큰 거래 없이 근자의 그냥 하나가 거래가 되었다. 뭐 그런 형태까지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매물이 31건이 나와 있다는 것은 현 가격에서 더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이트나 어플은 최고가 대비 50%다 60%다 얘기를 하지만 현재 최고가 나홀라 6억 1300에서 현재 내려왔는 가격이 48000 나홀로 최고가를 찍었는 것은 사실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천동의 메트로팔레스 구단지입니다. 세대수 878세대, 나쁘지 않은 세대수의 최고층은 22층, 건축은 2003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건설사는 우방과 롯데가 합작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1한평 16년도 가격이 3억6천, 그리고 일부 거래가 좀 되다가 20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합니다. 최고가 5억 2,700, 그리고 5억 초반대 거래가 되고 그 이후 거래가 없고요. 그런 내평 마찬가지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은데 예전 최하 거래 금액은 3억 7천,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적인 거래량은 4억 중반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최고가 마찬가지 6억 9천, 6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근자에 4억 2천까지 내려오면서 일부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45평 마찬가지 16년도 가격은 4억 7천 그리고 계속해서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5억 후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1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많은 거래가 없이 근자에 다시 한번 5억 4천 그리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50년평 마찬가지 예전 최하 금액은 4억 7천 그리고 4억 중 후반대에서 5억 대초반대까지 올라가다가 최고가는 8억 5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치억으로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그 이후로 거래가 없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3 2세평의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년도에서 일부 움직이거나 20년도에 가리 늦게 또 움직여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최고가가 6억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4억 초반대까지 내려왔다면 실제 예전에 어떤 거래되었는 금액들과 동일하게 같은 레벨에서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저 평균적으로 사억 초반대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매 금액은 사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가 불과 22년도에 사억 후반대에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은자의 일부 전세 가격들이 3억 후반대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이쯤에서 거래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36개의 매물이 나와있고 19개의 매물을 전세로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좀더 내려와야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최종동에 위치하고 있는 코롱 하늘천데요세대수는 464세대 그리고 최고층은 3 4층 14년도에 건축했고 건설사는 코롱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대수는 많이 없음에도 예전에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는데 2016년도에 3억 중후반대에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일부 약간 내려오면서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중후반대 그리고 5억 초반대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고가는 나홀로가 아니로 여러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2억 중반대까지.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었고 갑자기 급하락을 그 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3억 중반대까지 가격이 내려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예전 평균적인 거래 금액대가 이쯤에서 거래가 된거에 불과한데 실제 여기서 더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2017년 16년도의 금액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팔아야 될 사람들이 팔리지 않고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될 사람들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급매로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는 궁금하기도 하네요. 35평 에이타임 마상가지 예전 최하 거래 금액들은 상호후반대 시작해서 많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평균적으로 사학 중반대까지 일부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5억 초반 대의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최고가가 6억 초 중반 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가 내려오면서 마찬가지 3억 8천으로 근자의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2016년 18년도 금액보다 거의 더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많이는 나와있지 않지만 은1 9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35평 C타의 많은 거래량은 없었지만 은그 이후로 뭐 예전에 20년대 이후로 거래가 없고 35평 B타입 아예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33평 D타입 같은 경우는 근자에 거래가 되었는 금액들이 실제 2016년도 금액과 동일한데 3억 중반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22년도에 전세 거래 금액은 4억 초중반에서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여기서 전세 거래를 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와 동일하게 전세 금액도 예전 2016년 17년 금액보다 더 떨어졌는 2억 4천까지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아무리 갭투자와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2019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했는 아파트들이 2016년, 17년 그 이하로 내려오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필요하고 이자는 내야 되고 아파트 매매는 되지 않고 조금 조금씩 금액을 내려다 보니까 2016년, 17년보다 더 내려와서 거래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전세 마찬가지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더 내려서 전세 거래를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계속해서 근자의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용산자 같은 리 경우는 세대수 429세대, 그리고 최고층은 44층. 24년 2월에 달 건축이 되는 아파트고, 건설사는 GS건설. 34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최하거래 금액이 6억 초반대 시작했다가 나홀로 8억 7천 최고가를 찍고 평균적으로 8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자의 5억 8천, 그리고 최근에 다시 6억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33평 시타입얻고 40평 마찬가지 채하거래된 금액은 7억 후반대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최고가는 거의 10억대까지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금매물로 거래가 되었는 게 6억 8천, 그리고 23년 2월에 달 다시 7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매물은 69건의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더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상당히 거래량이 많은 월성이 편한 세상입니다. 세대수 932세대, 그리고 최고층은 30층, 건축은 2014년도에 건축했고, 건설사는 대린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6년도에 가격이 2억 4천, 그리고 엄청나게 평균적으로 거래가 이루어는 금액들은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 중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다가 최고가를 4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서 4억 중반대에서 대부분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근자에 급락을 했는 금액은 2억 4,800, 소위 말해서 2016년도의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 평균 가격이 이쯤에서 거래가 되었고 시작점의 가격이 바닥이 이쯤이었는데 거의 그후 시작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전세도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죠.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예전에 2억 초중반대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고가가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평균적으로 22년도에도 3억 초중반대에 많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억 5천, 예전 2016년도보다 더 하락한 금액으로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고 대부분 이쯤에서 거래를 했나 전세 대부분은 깡통 절세일 수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33평 마상의 전세 거래였고 매매 거래였고 34평 A타입, 16년도 거래 금액은 3억 4천, 거의 3억 중후반대의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년도 급상승을 합니다. 급상승을 하다가 6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아예 완전히 거래가 없었죠. 거래가 없다가 근자에 다시 4억 3백, 예전 2017년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전세 마찬가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있었는데요. 예전 2016년도의 금액이 2억 초반, 현재 마찬가지 전세 거래 금액은 2억 2천, 2016년도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평균적으로 18년, 19년 대부분 거래금액이 이쯤에서 놀았지만 16년도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세까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매가 50건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된 금액보다 일부 더 떨어지거나 평균적인 거래 금액으로 거래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진창령의 AK 그란플리스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669세대 상당히 많은 세대수를 자랑하는 아파트고 최고층은 30층, 건축은 2013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건설사는 서위건설입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24평부터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2016년도에 평균적인 거래금액은 2억 중반대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3억 중후반대까지 올라가다가 최고가는 4억 중반대에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아예 거래가 없다가 은자에 다시 거래가 쭉 이루어지면서 22년 12월달에 거래 이후로 거래는 없었고요. 2 9평 마찬가지 2016년도 2억 후반대의 시작에서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3억 중반대의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4억 후반대 그리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3억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2017년도에도 사실 조금 하락했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전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자뭐 22년이지만 은 2억 초반대로 내려왔고 실제 최고가 전세는 4억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억 후반대까지 거래됐는 대부분 전세들은 깡통 전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33평, 30평 시타에 많은 거래량은 없었고요. 서류평 B타입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은 높습니다. 서류평 A타입 엄청난 거래량이 있는데 2016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3억 중반대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4억 중반대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고 5억대까지 거래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6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은자에 다시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여기서 거래된 금액이나 평균적으로 2017년도에 활성화된 금액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상억 중반대에 대부분 매매가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전세 금액이 4억 중반대에 그리고 많게는 4억 초중반에서 후반대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여기서 전세 거래를 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의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평 B타입도 일부 거래량이 좀 많았는데요. 평균적으로 3억 중후 후반대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2020년에 급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급락을 해서 내려온 금액은 뭐 3억 초반, 중반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예전 3억 초, 중반에 거래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현재 거래된 금액은 2016년도, 17년도 거래 금액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전세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는데 전세가 근자에는 2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었지만 그 전자에는 전세가 4억 후반대, 중반대까지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세를 21년도, 그 다음에 20년도에 거래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다. 그리고 현재 매매가 44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금액에서는 더 떨어져야 일부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타의 마상가지건자에 거래되는 금액이 거의 2017년도 평균적인 거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2억 2200, 2억 2500, 상당히 좋은 금액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7년 1 6년도의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초중반. 그리고 2016년도에 최하로 거래된 금액이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4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전세 매물이 현재 이렇게 급락을 했고 매매 마찬가지 최고가는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3억 중반대에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다시 3억 초반대까지 내려왔는 금액이면 현재 예전에 2017년도에 평균적인 거래 거래되는 금액으로 내려왔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북구의 오페라 W인데요. 세대수는 989세대, 최고층은 45층, 23년 5월에 달 건축이 마무리되고, 건설사는 에이스동서, 세론전평 같은 경우는 최하 거래되는 금액은 4억 중반대, 그리고 최고가 일부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5억 초중반대까지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약 5억 7천, 뭐 까지 거래가 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또 거래가 없어요 갑자기 뭐 거래가 되는게 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되었고 35평 의 타입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최하 거래된 금액이 억 6,900 그리고 6억 8천까지 최고 거래가 되었는데 일단 거래가 일부 없다가 계속해서 거래가 되면서 예전에 바닥을 한번 찍었는 금액은 4억 초반 그리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4억 중반 예전 2 0 2 0년도에 최하 금액보다 더 떨어졌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5평 d 타의 최하 거래 금액은 4억 중반, 최고가는 6억 중반대에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4억 후반대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거의 예전 거래된 금액과 동일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 최하 거래된 금액은 35평 같은 경우는 4억 중반, 최고가는 6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일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내리고 있죠. 그리고 4억 초반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년도에 가장 적은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거래 금액이 이루어졌다가 근자에 다시 4억 중반, 후반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5평 비타입 평균 적인 거래 금액은 5억 중반, 예전 최하 금액은 4억 후반, 그리고 최고가는 6억 9,70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제에 계속해서 사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다시 사억 후반때까지 23년 2월에 달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35평 C타입 거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217건, 전세가 128건, 월세가 8두건이 나와 있습니다. 매매로 대부분 많이 거래를 하려고 하고 매매가 안 되면 전세라도 거래를 하자 뭐 이런 식인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동일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200건과 100건,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약 400건의 매물이 나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라일스사의 947세대 최고층은 29층, 23년 2월 달에 건축이 되었고, GS건설에서 건설했습니다. 23평 채하 거래된 금액은 3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고, 뭐그큰 거래가 없다가, 근자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게 3억 중반대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3월달에 4억 4천 거래가 되었고 29평 마찬가지. 최하 거래된 금액은 4억 초반 그리고 최고가는 6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최하 거래된 금액은 3월달에 4억 중반 32평 A타입 예전에 거래 금액은 5후 후반대 시작해서 최고가는 9억대 거의 뭐1 5억까지육박을 했다고 말할 수있을 정도로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의 바닥을 찍었는데요. 4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또 이루어졌다가 근자에 다시 4억에서 5억, 5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3 2평 B타입 거래였고 C타입 예전 최하거래 금액은 5억 초반 그리고 나홀로 최고가는 9억 8천 그리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5억 초중반대의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나홀로 이렇게 9억 8천까지 거래가 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한 4억 5 날려먹은 돈이죠. 39평 마찬가지 많은 거래 없이 6억 후반대 그리고 근자에는 다시 5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그 이후는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뭐 6억 초중반 후반대까지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50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199건이고 월세가 194건 보시다시피 매매를 해서는 안되겠다. 좀 기다려보자는 식에 매물이 50건에 나와 있고 거기서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세월이 지나면 조금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약 400명이 전세와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전세나 월세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매매를 해야 되겠고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전자에 일부 많은 아파트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그리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더 이상의 상승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는 공급이 되고 입주 물량은 계속 생기고 미분양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얘기하기 전에 흘러가는 동향을 항상 체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